안녕하세요. 심서방입니다. 이번 심서방 로또 분석 시스템에서 회원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로또 필터링 조합 등록에 새로운 필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출연 가능성이 높은 강한 수 번호들을 필터링에 입력하여 1에서 5수 이상 포함하는 조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주 이내에서 출연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 중에서 2수 이상을 포함하는 조합을 생성하고 싶다면, 먼저 강한 수일에 10주 이내 출현 가능성이 높은 숫자들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는 예시와 같이 숫자와 콤마만 입력해야 번호를 조합할 때 필터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다른 번호들 목록 중에서도 3수 이상 포함하는 조합을 생성하고 싶다면, 강한 수위에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수 이상으로 체크하면 번호를 추출할 때 강한 수1 목록에서 2수 이상 포함하고 강한 수2 목록에서 3수 이상 포함하는 번호 조합을 생성하게 됩니다. 또 다른 목록에서도 포함하는 조합을 생성하고 싶다면 마지막 강한 수 3에 필터링할 번호 목록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숫자와 콤마만 사용해서 입력해야 번호를 조합할 때 필터가 적용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웃수 개수 포함 필터는 필터 적용을 누르면 최근 당첨번호의 이웃수 목록을 참고하여 몇수 이상 포함할지 번호를 조합할 때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이웃수 개수는 1개에서 3개까지 포함이 가능하도록 추가했으므로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수 제외 필터는 이번 주에 나올지 말지 애매한 번호 목록 중에서 몇수 이상 포함되면 그 조합은 제외하는 필터입니다. 약한 수 제외 필터를 적용하려면 약한 수 번호 목록을 입력하세요. 약한 수 목록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싶다면 일수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도 한수 정도는 나오겠다 싶으면 이 수를 선택하여 두수 이상 포함되면 제외하는 필터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터 조합을 설정했다면 화면 아래 필터링 조합을 눌러줍니다. 필터링 조합 결과 화면에서 생성된 번호 조합을 확인하고 로또 번호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조합을 생성하고 싶다면 조합수에서 생성하고 싶은 만큼 조합수를 선택하여 다시 필터링 번호 조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심서방목도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료 분석 서비스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심서방목도 블로그에 메모를 남겨주세요. 이번 주에도 좋은 조합 뽑으셔서 꼭 당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